여기는 4.0시대 과학 콘서영 사과콘. 안녕하세요. MC 마이봇입니다이린 컴퓨터 인터페니이스기술을개발했더니 그걸로 남을걸 읽어. 아, 니거는 나쁘게 쓰고사람이 잘못인 거지. 있습이 잘못인 거지. 있우리짜 흔히 볼수 있는 가짜미수 중에 하나있또 가짜 이런중예하사망설이런 연예인 사있설데요이마 뭐 왓슨, 있 포드, 요룡영상이이